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bts 얘기를 할수 밖에 없는 게 제트세대의 특성과 너무 잘 맞물려 가지고 저도 사실 bts에 최근 입덕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도 이 세대 처음 접근할 때 이해가 잘안 됐어요 이 세대가 bts를 좀 들여다보니까 어 이게 이해가 되고 심지어 막 입덕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들의 문화와 사고방식 놀이방식 연결방식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게 된 거고 나름 제가 이제 덕후 인증을 하면 뭐 덕후는 아니에요 그냥 나름 팬이라고 하면 이런 거죠 그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그본상그 듀오 그룹 듀오 이거 받았을 때그 아벤이 하는 말이 죽여요. 그게 우리가 우리는 6년 전 그때 그 소년 그대로다. 그 마음가짐 그대로다라고 딱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도 다시 한번 그거를 얘기하고, 뭐 어... 그거를... 뭐실 본인만 <웃음> 말했으면 뭐좀 그럴 텐데, 아마 팬들도... 응. 아... 적어도... 응. 방탄 멤버들은 음, 음. 여전히 그런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고 음, 음.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 음. 뭐 아마 이런 면에서는 뭐 공감대가 형성됐지 않나. 음. 지금 뭐 어마어마한 데스타가 됐지만 여전히 수평적 소통을 합니다. 음.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구래도 팬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음. 어, 뭐 500명 있을 때하고 만명 단위, 200, 지금 뭐, 어, 트위터 팔로우가 천몇 백만 되거든요. 음. 막. 이 정도 규모의 숫자고는 뭐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또 기성세대 문화에서 좀 구분을 했던 그런 세대로 들어가면 나는 이제 좀 높아졌으니 음. 좀 이제 자잘한 것들은 좀 누구 어디 스태프들이 좀 해주고 나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아티스트로서 뭐 여러 가지 관리도 해야 되고 막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팬들하고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수평적으로 소통합니다. 그래서 뭐 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화장실 가는 시간 빼놓고는 다 네. 팬들하고 이렇게 다 자기 어 생활도 공유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이러면 그런 모습들이 이제 팬들에게는 뭐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네.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 어쨌든 그 이런 상호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아시아의 그뭐좀 비주류 아티스트 이런 개념이 아닌 걸 BTS 그냥 어 존재하는 되게 멋진 애들 맞아 어 이렇게 그냥 나랑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애들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글로벌 현상이 됐다라고 음. 볼수 있고요. 저도 이렇게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취재를 하기 위해서 팬들을 좀 많이 만나보고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고 이러면서 어, 되게 이제 경영학 적으로 음. 되게 재밌다. 그러니까 음. 이제 그 경영학에서는 항상 전략과 상황을 두 개를 음. 같이 봐야 됩니다. 이제 의도된 전략이 어 되게 좀 좋아야 되기도 하지만 음. 또 이제 상황 음. 변수가 또 같이 맞아줘야 이게 이제 큰 성공이 일어나는데요. 두 개가 좀잘 맞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게 뭐냐면 어세대들이 이제 아주 그냥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유튜브라든지 SNS 음. 채널이 이제 너무너무 광범위하게 그치. 퍼져 있었다. 이제 요 환경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이 좀잘 맞았던 게. 지세들은 아까 이제 진정성, 응. 그야말로 이제 뭐 페르소나, 이렇게 가면을 쓰고 하는 것을 좀 싫어하는 그런 세대인 것 같고요. 뭐 너나 나나 똑같은데, 뭐 감추고 뭐뭐 이래가지고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이런 응. 생각들을 하고 있는 그 가면 뒤에 숨어 있는 어, 진짜 권력, 어, 좀 약간 좀어좀 어, 좀 뭔가 모사 기획 막 이런 거 이제 되게 싫어한단 그렇지. 말이에요. 그리고 이데 그런 것들이 세상의 기회물을더 좁게 만들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인식들을 갖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진짜로 BTS는 어좀 다른 전략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탄소년단 이름부터 그러니까 전략이 되게 확실하면 나머지 요소들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쫙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무슨 얘기냐면 어 방탄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는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 이상이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모든 연예계에서 사장들은 아마 자신의 아저씨 입덕했네 <웃음> 아유 희자니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네, 네. 그 팩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어~ 이 아마 이제 개인의 네. 경험인 것 같아요 이제 그 방시혁 대표가 오랫동안 연예계에서 이렇게 네. 연예계 밥을 먹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수많은 스타들을 만났을 네. 거 아니에요 근데 어, 누구나 못 나갈 때는 대체로 겸손해요 근데 그때는 막 어우 작곡까지 오셨어요 막 이래서 아주 겸손하게 하다가 조금 잘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 왔어요? 막, 혹은 뭐, 어, 바빠요? 어, 이제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네. 그래고 아, 길게 가려고 하면, 네. 기본이 안돼 있으면 절대로, 네. 그, 정말로 진심 어린 뭔가 추구하는 네. 가치가 없는 그런 아티스트는 결코 길게 가죠. 네. 아마 이제 그거를, 어, 이렇게 현장에서 체득을 하고요. 그래서, 초반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까 그러니까 저기, 자기가 추구한 그런 방향성이 명확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수평적으로 팬들과 인간적으로 네. 소통하면서, 내면에 있는 진심어린 이야기로 그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 이세 가지 포인트가 이제 가장 핵심이었던 것 보니까 같아요 보니까책 책 소개를 하고 <웃음> 계시 <웃음> 그러니까. 여기서 컸다고 아니, 아, 편집 좀 잘해주세요 책이 너무... 안 팔렸다니까요 <웃음> <웃음> <웃음> 아이고 이렇게 자꾸 더떠 내면 는더팔 수도 있잖아요 <웃음> <웃음>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Z세대, Z세대 가치관과 문화 코드를 이해하고 싶다면 그 BTS 현상을 이해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다 라는 거고요 그, 실제로 근데 그렇게 엉터리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뭐 경제 효과 기사 내가 제일 한심이 하는 기사고 또 <웃음> 근데 이 세대를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아마 금융권에서 새로운 소비자로서 새로운 금융 소비자로서 지세대 뭐유튜브를 공부한 제일 한심한 접근이잖아요 사실 근데 몇몇 기사 중에 이걸 좀잘 짚은 게 있어 요 제가 좀 찾아놓은 기사인데 보면 이거 보이시죠 여기 음. 이 나름대로 문화전문기가잘 썼으니까 자녀 후배와 통화로 하면 유튜브 켜고 피땀 눈물로 시작하니까인문하기 좋은 노래 알려주면서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이들이 담고 있길래 이렇게 난리가 났고 이지 세대를 울렸는가? 그러니까 유튜브의 무국적성, 뭐드롬그에뭐 에이션에 대한 뭐 편견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짚은 기사가 간혹 있습니다. 이 기사가 아마 여러분 화면에도 나올 텐데요. 그런 것들 한번 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저기 나가는 사진 하나를 보시면 이런 겁니다. 유튜브에 보면. 리액션 비디오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BTS가 특히 많은데 k p o p 전체 뭐 다른 여러 가지 많은데 뭐냐면 BTS의 뮤직 비디오나 어떤 실황 라이브 공연을 보면서 리액션을 누가 이렇게 막 반응을 하는 걸 찍어서 올리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다시 반응을 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이게 BTS가 가진 인플루언스 인플루언서적인 측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라는 존재들이 이제 주로 이제 선한 얘네들 은 이제 그 Z 세대와 BTS라는 이 존재들은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플루언싱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 인플루언서가 뭐냐면 그 자체가 플랫폼이잖아요. 자기가. 그죠? 대도서관도 자기가 플랫폼이고 이 위에서 사람들이 논다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BTS는 이미 자체가 미디어죠. 미디어고플랫폼이에요 미디어. 여기서 플랫폼. 놀아요. 사람들이. 즐겁게 너 그거 봤어? 라고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걸 자기들이 유튜브를 찍어서 올리는 방식으로. 내가 이렇게 반응했고 나 완전 미쳤어. BTS 역시 최고야 뭐 이런 것도 막 올리는데 이게 이 그것도 다시 다 모은 그림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보면은 여기 보세요 인종 성별 연령대가 정말 미쳤어요 다 정말 각양각색이에요 이게 유튜브 플랫폼 위에 BTS 플랫폼 위에 그냥 어우러져 있는 그냥 지구인들인 거야 그냥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이 리액션 자체가 하나 이들에게는 놀이고 소통 방식이고 지구인 정체성을 가진 지세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저 기업들도 이런 부분을 공부하고 들어가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더 이상 마이너한 취향이 마이너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이게 그냥 대세인 거예요. 대세가 돼버린 거고. 또 이제 마인드가 다른 게, 음. 한 고객 한 고객 다 소중한 거죠. 음. 예, 그러니까 그 고객 한 명하고 예를 들면 기업하고 음. 관점에서 보면 기업이 엄청난 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거대한 조직과 자원을 갖고 있고. 그러 예를 들면 CEO다 이러면 고객 누군가가 우리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음. 올렸다 이러면 그냥 뭐 실무자가 알아서 처리해야 될 이거 나는 굉장히 고귀한 다른 뭐 일을 처리해야 될막 뭐 이런 마인드가 아니어야 된다라는 생각인 거죠 얼마든지 CEO가 가서 일대일로 음. 발견 먼저 했으면 소통할 수 있고 어 같이 얘기할 수 있고 고객 한 명이 제안한 것을 대단히 시리어스하게 생각할 수 있고 막 이런 마인드의 차이가 아마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그 관료 조직에서는. 그런 마인드 갖기는 DBR에서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쓰고 있으니 그러니까 좀 따라하시면 될거고 그러니까 근데 분석들도 되게 엉터리가 사실 아까 우리 찾아본 기사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장황당하게 K-POP 성공으로 본다라든가 아니면 막 국뽕 쫙 맞고 주모 찾고 그 다음에 학자들도 막 그렇게 막 해석을 한 경우가 많아요 언론들도 그렇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K-POP 인기가 어느 정도 기완반이 있어요 근데 이게 K-POP과의 상관관계보다는 우리가 계속 맞습니다. 얘기하고 있는 글로벌 Z세대 특유의 가치관 문화 코드와의 상관 관계가 저가볼땐더커보이다 이게 그러니까 음.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음. 뭐 p 이팝 한류 뭐뭐 뭐 이런 관점도 좀 되게 어 깊이가 좀, 어 그렇죠, 좀 떨어진다라고 그럼.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SNS를 열심히 해서 그렇다. 두 역시가 그것도, 그것도 엉터리. 그 così. 열심히 뭐 기억도 그러면 어 SNS 담당자 많이 맞아. 뽑아서 열심히 어, 진짜 좋은 포인트예요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오늘 <웃음> 들었던 <웃음> 얘기 중에 제일 괜찮은 예. 얘기. 요금 얼마나 그래. 괜찮은 얘기 많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SNS를 그냥 열심히 하면 아닙니다. 진짜 고객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고객 지향성을 가져야 돼요. 한명한 명이 소중하고 한명한 한 명하고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는 거 하고 그런 상태에서 열심히 하면 이게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낳지만 회사에서 시켜서 하니까 예, 뭐 회사에서 뭐 이렇게 자원 들여가지고 직원 뽑아서 하니까 뭐 영혼 없이 뭐 아무리 열심히 해보세요. SNS가 뭐 저기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으니까 뭐 매일 막 어디 있고 들고다가 공유해보고 막 해보세요. 팬들 안 모입니다. 예. 진짜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낼 줄 맞아. 알고. 고객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가치를 주고 싶다라는 확고한 마인드가 있는 상태에서 한분한 네. 분을 한 소중하게 네. 생각하면 그러면 SNS가 없었어도 방탄은 다른 미디어를 갖고 오래도 네. 아마 성공의 사이즈는 작았겠지만 성공을 했을 겁니다. 네. 그 소셜미디어 시대 비틀즈라고 하면, 맨날 소셜아티스트 상도 막바꾸잖아요 그런 평가를 보면 사실 그냥 SNS에 상대 약간 말씀하신 는에 꽂힐 수가 있는데 이게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BTS는 철저하게 Z 세대 스타일대로 일상을 공유했고 그다음에 그들의 성장 스토리를 아까 말씀하신 것 투명하게 투명성 중요해다투명하 공개하고 뭐 유튜브 뭐 모든 소셜 플랫폼에서 Z 세대 되게 중요한 Z 세대 함께 성장을 했어 같이 성장하는 스토리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들 그 자기들도 Z 세대니까 자기들이 가지는막그 나름 의 여러 고민들이 있잖아요. 자신들만의 의견과 철학 이런 것들을 음악을 통해 이제 전달하면서 이제 공감대를 만드는 성공을 한 건데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잘 웰메이드된 어떤 K-pop 한류로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분석하는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음. 한 가지 그럼 기업들이 또 어, 여기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도 보실텐데 어, 우리도 고객지향적 조직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어, 우리도 뭐 방탄 못지않게 고객을 많이 강조해. 근데요, 참... 잘 한번. 가슴에 손 놓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현재 나와 내 조직원들이 신경 쓰고 있는 거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매출, KPI, 뭐 우리 저목표고 네. 달성하는 거, 상사한테 뭐 내일 어, 네. 모레 보고서 잡히는 보고할 거,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다음에 사내 역학, 네. 정치 구도, 뭐여튼 회사에서 운영과 관련된 그런 문제, 고객 관련 지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대체로 외부에서 네, 주어지는 그렇지. 지표인 경우가 많아요. 인터 브랜드에서 발표한 뭐 브랜드 지수 충성도 얼마 뭐 몇이 상승 뭐 고객 만족도 지수 뭐 몇이 상승 뭐 아마 이런 네. <웃음> 지표 들을 겁니다 근데 참고로요 고객들 입장에서 지금까지 열거한 매출 kpi 뭐 상사 보고 뭐 이런거 단 하나라도 고객이 일일이라도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고객들은 어떤 생각하고 내가 고객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 이제 방탄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들한테 어 어떤 즐거움을 줄수 있을까? 그래서 방탄이 만든 유튜브 콘텐츠를 보면요, 지금 유행하는 거의 모든 콘텐츠가 다 있습니다. 거의 예능 프로그램, 매 음. 백과사전처럼 뭐 먹방, 무슨 뭐 만담 콘텐츠, 뭐타를찍어막 네, 그런 <웃음> 거분 저기 한류대에서 유명 스타들하고 이렇게 시상식 끝나고 이제 촤그 파티 갈수 있는데 그 시간에 와가지고 어 팬들하고 이렇게 채팅하고 막뭐 이런 식의 네. 고객 지향성이라는 거가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이제 많은 기업들은 위계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 하고 있는 많은 그러니까 조직원들이 이제 이 친구들, 그러니까 이 BTS들이 사실은 그 그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나름의 이제 그 통로를 갖고 있긴 했지만 이런 거니까 이게 지금 글로벌 현상인데 되게 재밌는 게 한국말로 노래하잖아요. 물론 영어가 섞여 있지만 근데 이게 가능한 것인가 이렇게 공감대를 글로벌이 하는 게 가능하다라니까 최근에 지금 잠깐 음. 영상 보여주시면 독일 오디션에서 그냥 한국어로 BTS 노래를 부른 소녀 한명 나와요. 독일 소녀인데,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막 전달이래 감정들. 이게 되게 놀라운 건데 사실은 아까 그김남님이 계속 얘기하는 그거 있잖아요. 어떻게 전달할 거냐 기업들 입장에서. 좀 보고 배워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저 같은 X세대나 <웃음> 베이비부머 좀 나서 나이 나서든 세대들조차도 저들의 메시지나 진정성에 공감을 하고 저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저도 좀 이렇게 제가 좀 힘들었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이들 통해서 약간 카탈시스 느낀 부분도 있고 소비하면서 팬이 될수 있는 구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캡처 화면에 그 아까 등장했던 그 다양한 인종들 성별 또 그다음에 연령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진짜 오 저런 나이대 팬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좀잘 잡은 거예요. BTS에 의는 40대, 퀸의 사로잡힌 20대라면서 이제 나름 현상을 잘 묶어서 분석을 했는데, 뭐 나름 이렇게 본질을 짚어내는 기자들이 거의 DBR 기자들 수준으로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나중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다를 텐데, X세대랑 Z세대 관계가 되게 재밌어요. 음. 그리고 X세대가 Z세대랑 되게 잘 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부모, 자식 간 관계가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꼭 대학을 안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세대라고 했잖아요 되게 재밌는게 슈퍼밴드라는 저 예능 프로가 새로 생긴게 있어 이게 뭐냐면 이게 보면 Z세대가 정확히 나와요 음. 음. 다 10대 후반 20대 초중반에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이제 밴드를 꾸리는 건데 대부분이 유튜브에서 공부를 했어요 아.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 굳이 대학을 가는 거에 효용성에 대한 이걸 밀레니얼까지는 그래도 대학은 가야지 MBA는 해야지 뭐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세대는 그거 할 바에 그 돈을 다른데 투자하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했던 세대고 실제로 다른 쪽에서 굉장히 많은 돈도 벌어봤는데 슈퍼밴드에 보면 뭐 그렇게 중퇴자가 많아요. 그렇구나. 아니면 고졸이 많아요. 그러니까 음. 내가 왜 이거 잘하는데 음. 그러면서 심지어 뭐 줄리어드인데 뭐 버클리 막 그거 중퇴하는 거예요. 왜? 이거해서 졸업장이 뭔 의미가 있지? 나 여기서 밴드 꾸려가지고 내 좋은 거 하고 음악 할래. 왜? 난 이미 나는 재능이 있고 그 중퇴 중퇴면 엄청 많거든. 아 진짜 z 세대 저렇구나. 근데 그 유튜브 보고 배운 막 기타 실력 이뭐 보컬 예술이 진짜 잘해요. 하여튼 뭐그 정도 하고 X 세대 세대 담론은 제가 또 다른 다음에 또 세대 전문가 한번 모시 모시고 하고요. 어쨌든 여기까지 마치고요. 결론은 응. z 세대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TS는 그냥 만세 <웃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